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본금 1,600만원 중 1,300 이상의 손실을 보고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작년 11월부터 다시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식을 하면서 책몇권 읽고 평정심만 잃지 않으면 되겠지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여유 자금이 아니다 보니 폭락장에서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고 접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고수님들처럼 공부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공부한다고 이론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어서 주식에 대해서 별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주식을 해도 쫓기지 않고 해서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량주, 실적주, 저평가주 낙폭과 대주 이런 말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심리이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식투자가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장은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다오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버틸 것이다. 아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많다고 여겨서 매도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싸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날 소액으로 심리와 싸웁니다.